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하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어? 어? 응? 어? 여기 언제 이런 건물이 새로 생겼대? 소원상전? <웃음> 인여마을의 방범대기 라비오르 그냥 지루칠 순 없겠지? 들어가서 구경해봐야겠다 실례실례합니다 뭐야? 엄청 이상한 분위기네? 신기하다 어서오세요 어? 어? 아! 네! 어떤게 필요하세요? 들어온 건데 여기 뭘파나요 고객님이 필요로 하는 건 무엇이든 팔고 있습니다. 오 신기하다. 아 근데 전뭐 진짜 뭐가 필요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어, 그냥 새로 생겼길래 두명차 그냥. 고객님은 현재 불만족하고 있는 사람이군요. 네? 아이 그, 저는 지금 뭐 마, 만족하지도 <웃음> <웃음> 불만족하지도 안. 고객님에겐 이 물약이 필요할 것 같네요 어? 이게 뭐예요? 루시드 드림이라고 아시나요? 아니요 no. 루시드 드림은 다른 말로 자각몽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꿈을 조작할 수 있답니다 꿈속에서는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도, 싫어하는 공부를 하지 않을 수도, 원망하고 있는 사람을 혼내줄 수도 있죠. 원하는 대로 마음껏 행동해도 그냥 꿈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답니다. 가격은 돈으로 받지 않습니다. 이물약으로고객님이 즐거워 하신다면 그게 바로이 물약의 값어치가 되는 거죠. 어, 아, 네. 그러면 가지고 이게요 안녕히 블세요그이 안녕히 가이요 이중거라좀 꺼름직하긴 한데 재밌을 것 같단 말야 그냥 마시지 말까 아, 아니다 어차피 뭐 한번 사는 인생 자각몽의 자유자재로 끌수 있다면 좋겠지 응? 와, 완전 달고 맛있어 근데 점점 잠이 오는 게 이 집이 맞는데 뭔가 이상해 왠집 몽글몽글한 게 마치 꿈속 같아 어? 잠깐 꿈속이 맞나? 그렇다면 아까 그 이상한 사람이 준물약이 진짜 효과가 있나보네 그러면? 전부터 좀 마음에 안 들었어 우리 집 거실 말고 어좀 귀여운 거실로 변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까 하는건데 우와 이라 아주 질릴 때까지 맛볼 수 있겠는걸? 야호 이거 이거 어디서부터 먹어야 되나? 냠냠냠. 음. 야 요르르 요르르 일어나 아침이라고 아나골 때리네 얘가 일어나야 아침밥을 먹는데 야 요르르 배고프다고 일어나라고 야야 요르 좀 깨우라니까 왜 아직도 안 깨우고 있어 왜 아까부터 계속 깨우는데 안 일어나요 이상하네? 잠기가 밝가서 깨우면 잘 일어나는 애가 별일이네? 에 요리야! 요리야! 아, 아, 아. 내가 평소답지 않게 늦잠을 자고 그래 얼른 세수하고 거실로 내려와 아침 먹자 아, 네. 음. 자 오늘은 요르랑 리아가 좋아하는 핫도그야 맛있게 먹어. 이게 얼마나 핫도그야? 맛있겠다. 아, 이런 건 야무지게 쌌어요 한 입에. 음, 음, 이렇게 먹어야지. 뭐야 오빠? 그렇게 한 입에 먹을 맛이 느껴지긴 해. 어, 듣고 보니 그런데 아무래도 하나 더 먹어야겠다. 어? 아? 아니 네꺼 먹으면 돼. 냠. 음. 어. 요로 아침밥을 뺏어 먹으면 어떡해 아니, 하지만 요로로 말대로 한입에 먹으니까 음식 맛이 잘 안나서요 한입 더 했죠 <웃음> 얼마 나 <만에> 먹는 핫도그였는데 <웃음> 진짜 너무해 <웃음> 아휴 비야나 요로 삐졌잖아 아이 냅둬요 냅둬 냅두면 알아서 풀리겠지만 아우 <웃음> <어우>, 배부르대 <배부른데>? 어? <웃음> 그럼 이제 엄마도 한번 먹어볼까? 냅둬요 냅둬 알아놓으면 풀려요 살려줘! 내가 잘못 어, 어, 아 죄송해요 죄송해 다시는 여로르님의 음식사를 훔쳐먹지 않겠습니다 그래 험은 거보다 아주 보기가 좋아 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잘못 잘못했다고요 또 아, 먹어라 아, 아 뜨거워 아 꿀꺼풀선 너무 좋아 이제는 계속 와 외고 싶다 <웃음> 야 아. 요 며칠 교류가 잠자는 시간이 훌쩍 늘었단 말이야 쉬는 날엔 하루종일 잠에 들어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상해 어 이게 뭐야? 루시드 드림... 물약? 요르르 방에 이런 게 있던데 혹시 네가 준 거니? 음... 저는 도구를 만들지 이런 이상한 물약은 만들지 않아요! 그래? 그럼 요르 얘는 대체 이걸 어디서 받아온 거래? 음, 예상 가는 데가 있긴 한데... 가는 데가 있다고? 사람을 매료시키는 물건을 주고 그 사람을 정신을 갉아먹는 이상한 상점이 돌아다닌다고 하더라 e 요 이상한 상점? 그게 어딘데? m going to go to the house. Sarah, I'm going t 하 go to the h o 르 s e Sarah, I'm going to go to the h 요루루가 꿈속에 갇히기 전에 가서 구해와야죠 마침 저한테 좋은 도구가 있어요 정말 그런걸로 요루루 꿈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거 맞니? 아이 제가 만든 건데뭘 그렇게 의심하고 그러세요 더 위험해지기 전에 얼른 요루루 꿈속으로 들어가보자고요 그래... 오. 뭐. 자 요루루의 꿈속으로 출발 요르르 공주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요르르 공주님 저와 함께 회전문마를 타러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요르르 공주님 저런 썩은 오징어 말고 저와 함께 가시지용 말미잘은 빠지도록 하세요 이런게 바로 지상 낙원이지 너무 좋다 맑말라 물좀 가져와 여기물 있습니다 여르르님 그럼요 그럼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아 정말 이대로 영영 꿈속에 있고 싶다 몸에속이면 다시 공부도 해야 하고 그래요 오빠한테 또 간식을 뺏기겠지? 아 진짜 싫다 어, 여기가 바로 요로의 요리... 꿈속? 요리... 맞아요 빨리 요로를 찾아야 돼요 자 갑시다 여기 계속 있으면 위험해 얼른 엄마랑 나가자 응? 이게 무슨 소리야 시어난 no. 여기가 좋아 너 여기 계속 있으면 이곳에 갇혀서 뭐? 다시 현실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같이 한다고? 여기에? 그래 요리야 네가 먹은 물약 받아올 때는 아무런 대가도 되지 않았지 그 대가가 없던 이유가 니가 잠들어 있는 동안 니네 정신을 조금씩 갉아먹기 위한 거라고 정신 차려 음, 그, 그게 정말이야? 그래 야. 그러니까 얼른 나가자 어? 음. 제발 어, 나가자 나가자 자 나가자 쇼 <목소리> 아쉽다 조금만 더 잡아 뒀으면 저 꼬마의 정신은 내가 차지할 수 있었는데 뿅 <웃음> <웃음> 구독 뿅 좋아요 안녕!